네, 이번 시간에는 재창업을 위해서 시장 적합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더스파트너스의 대표이면서 스타트업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시드 엑셀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백상훈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재창업 준비 단계에서 기존 시장 전략을 사전 진단할 수 있고 시장 기회의 발견을 위해 창업 단계에서 팀 구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주는 가치 여부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초기 고객 발견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용자 중심의 거점 시장을 발견하는 능력을 제고할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재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가 왜 중요한지를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가 또는 창업팀 입장에서 이 사업 아이템이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고객이 꼭 필요하는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초기부터 한번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초기에 시장과 고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특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단한명 소수의 고객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게 이번 시간에 중요한 어떤 체크리스트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창업팀 관점에서의 제품 시장 적합성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우리 창업팀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련에 여러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은 때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은 막상 거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의 기회라는 게 많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밑에 있는 사례를 보면 은 하나의 오토어 서비스 그러니까 홈을 대상으로 한 오토서비스의 창업자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의 요약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토서비스가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창업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하나의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모르게 그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면 실패한다 사실은 그 말에는 절대란 말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거기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거기서 기회를 찾기라는 게 겉에서 보기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트렌드보다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인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과연 잘할 수 있는 시장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드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세 가지 그 이미지는 어,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 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내용인데 먼저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여러분이 그동안 재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기술이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즐겨야 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려면 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성격,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갖고 있는 성격도 잘 조합을 해서 그거에 가장 적합성, 그거를 스포츠 용어에선 스윗 스팟이라고 래서 가장 최종의 접점을 찾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아이디어를 찾는 데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물론 단한 번에 찾아질 수는 없지만 은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어떤 시장의 트렌드만 쫓아가게 되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준비했는데, 어 이건 외국의 사례이지만, 한 슈퍼블로그는 직장을 아닌 사람이었는데, 어 자기가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 뭘까? 첫 번째, 글을 잘 쓰는 자기 의 기술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 자기 관심사가 굉장히 자신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고, 그다 자기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남들한테 줄수 있는 가치라는 게 어, 다른 사람이 어떤 부자가 되기 해주고 하는 그런 이 중간에 있는 고객 가치에 관련된 부분을 찾았고 이두 가지에 맞는 자신의 고객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어,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나인블럭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해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에 대해서 기술과 관심, 성격을 가지고 어떤 고객 개발을 나선 건데 이런 부분이 실제 사업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제품과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품과 서비스에서 의외로 의외의 어떤 그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 제품과 서비스를 정말 잘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진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 전형적이고 답답한 얘기지만 매년 미국의 cb 인사이트라는 데에서는 창업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연도별로 발표하는 그 상위 랭킹 중에서 일 위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이리에 나오는 대부분들은 뭐냐면 마켓의 니즈가 없는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첨단에 좋게 만들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원인이 매년 발표하는 창업의 실패 원인의 일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일의 원인이 나한테도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고객이 진짜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제품과 개발에 앞서서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주고 있는지 즉 고객이 기존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의 대체제와 경쟁제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쓸때 획기적인 뭔가를 줄수 있는지 이게 바로 고객 가치인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브릿지 모바일단 어, 대표의 최종호 서비스도 자기의 어떤 창업에 그 재창업에 대한 스토리를 어떤 인터넷 미디어에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한, 하는 서비스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갔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이지만 사실상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 기업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이 줄수 있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하나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는 꽤 많이 알려진 표인데 자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닌 가격 위에 있는 가치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서는 나한테 줄수 있는 혜택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객이 가진 생각이고 밑에 있는 프라이스하고 코스트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을 올리고 코스트를 낮춰서 자기의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게 기업이 갖고 있는 관점인데 이 둘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고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점점 하면 할수록 기업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이 가치가 갖고 있는 부분을 놓치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제품의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의 가치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시장에 가서 고객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거를 다 만들고 나서가 아니라 만드는 중간의 시작점 끝에 항상 매 순간 순간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고객 가치를 잘 만드는 하나의 비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몇 가지의 재밌는 사례는 이런 고객 가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어, 혁신적인 고객 가치는 어디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지향하는 게 어떤 겁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그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고객한테 고객 가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즈니스 모델하고 고객 가치는 이렇게 맞닿아 있고 혹자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혁신적인 고객 가치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조건을 보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보다 우리 제품이 어떻게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잘그 전달해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잘 이루어졌다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변화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배우의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는 마켓컬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인데 사실 이 서비스의 자체만 보면은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어떤 신선한 제품을 사다가 배송하는 건데 마켓컬리가 우리한테 혁신적인 가치를 준것는 새벽 배송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대형 유통 할인점에서의 배송은 신선식품을 사면 은 내가 알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심지어는 내가 어디 외출했다 나가오는 시간에 신선식품을 배당하으로그 신선도가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가치를 줬고 그 가치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마켓컬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좋은 가치는 소비자한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고객 가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품과 서비스가 잘 만드는 것보다 고객한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거고 그래서 고객의 삶을 어떻게 좋아 변화시킬 건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해야 되는데 음, 많은 우리 창업자들이 하나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의 크기, 사이즈하고 시장의 진입 가능성입니다. 저는 꼭 제가 만나는 이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꼭 던집니다. 시장의 크기를 바라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라고 하면 대부분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 왠지 큰 시장에 가야지만 내가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시장의 크기가 큰 데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고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창업팀이 얻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가지고 크기보다는 당장 내가 빨리 진입해서 거기서 어떤 거점 시장을 확보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식으로 관점을 한번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은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빠른 실행력을 하는 게 스타트업의 특징인데 그 자원이라는 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크기가 돼서 그 크기가 성숙돼서 거기서 내가 수익을 얻는 기간이 뭐 2년, 3년이 된다면 그 사이에 우리는 망하고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가서 그 시장을 한두 사람의 유료 고객이라도 확보하고 그 다음 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확보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존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거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 MIT 스타트업 바이블을 지은 빌 올레 저자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점 시장은 스타트업의 크기와 무관하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창업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관심, 기술, 성격하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고객으로 확보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고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고객부터 확보를 해야지 굳이 저 멀리 있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뭐 확보한다는 것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거점 시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면서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를 들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얘기입니다. 라이언 일병으로 유명한 그 전쟁 영화인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해변이 쭉 긴데 유타 해변에는 우리가 영화에 나온 대로 미군이 독일군의 수많은 총탄을 맞아가면서 결국 상륙을 했는데 어 거의 뭐한 1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반면에 반대편 저쪽 멀리 있는 오바마 해변 쪽에는 단 5,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해변은 넘어갔는데 어디서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내고 적은 사상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거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거점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꽤 오래된 책이죠.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기술 기업을,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마케팅 저서에 제프리 모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일곱 가지 기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부터 1부터 7까지를 얘기했는데 어, 크게 이 7가지는 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객의 지불 능력이 충분한가? 돈을 낼수 있는 고객을 찾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목표 고객이 우리 제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방법이 있는가? 이번의 메시지는 1번의 창업팀의 역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세 번째, 목표 고객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는 뭔가? 이 절박한 이유를 두번째 있는 고객 가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고객한테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여러분 읽어보면 되시고 일곱 번째,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풀어본 겁니다. 우리 팀의 가치관, 열정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우리가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시장이 거점 시장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를 어떤 기준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뭐 성공하는 모델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에어비앤비 지금은 굉장히 성장해서 뭐 유니콘 기업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연간 호텔 앤 투어리즘의 랭킹 순위에서 1등과 2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그 사업을 시작하는 첫 회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 초기 약 1년에서 2년간은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 나름대로의 초기에 거점 시장을 찾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어, 그들이 첫 번째를 찾은 게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디자인 컨퍼런스에 오는 그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올렸는데 정말 자기의 방에 와서 숙식을 하고 아침을 주는데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사람은 딱세 명을 확보한 겁니다. 그 시작을 시장을 그세 명의 고객을 시작으로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현재 에어비앤비가 된 겁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시작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 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그 고객을 그다음에 3 0명3 0 0명 늘려갔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지 그세 명을 건너뛰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거점 시장은. 중요하다는 것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체크리스트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알리바바 창업자와 마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공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실패가 무엇인지 안다 성공 여부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재창업을 준비하신 분, 이미 한 번에 실패라는 걸 했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 성공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